자, 지금 생방중 도착한 제보. 요번에 이제 새롭게 나올 성물이 유출됐다 이거 아닙니까? 그죠? 성물이 유출됐다. 군트라의 복수의 대검. 아, 각 얼티밋 무브, 무브 게이지 당. 무슨 말이고? 얼티밋 무브 게이지? 치명타 피해와 피어스 비율이 80% 증가합니다 아 치피랑 피어스면 관통이구나 아 이거 영어로 유출된 거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군요 지금 보니까 8% 아, 8퍼 증가합니다 완전히 채워질 경우 추가로 50%가 증가 추가로 50%? 영웅의 얼티빈 무브 게이지가 4개 이하의 오브를 가질 경우 영웅에게 적용된 버프 효과는 패시브 효과나 스킬 효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? <웃음> 아! 아, 궁 게이지, 얼티밋 무게이지궁 게이지예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뭔 소린가 있네. 아, 궁 게이지가 궁 게이지 한 칸당 CP와 관통이 8퍼씩 증가한다. 이렇게 보면 되나? 5 8 40퍼까지. 5 8 40퍼인데, 아, 어, 궁이 다섯칸다 게이지가 다칸다 채워지면 50퍼 추가니까 9 0퍼가야 CP야, CP 관통 90퍼 증가한다고? 야, 이게 야 이게 군트라의 복수의 대금이면 이거 누구 거야? 군트라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? 아 안멜 안멜 거 안멜 거 그래서 어니드브에서 얻어내는 안멜 거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영웅이 군 게이지가 4개 이하의 오브를 가질 경우 영웅에게 적용된 버프 효과는 패시브 효과나 스킬 효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. 어, 아군 게이지가 4칸 이하일 때는. 어, 버프 해제로 안멜의 버프가 지워지지 않는다, 이 말이네. 이게 지금 사실인지, 이게 그냥 팬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, 안멜이 개 난리가 나겠는데? 만약에 이 성물이 진짜면, 안멜이 연멜 넘어서겠는데? PVP에서조차? PVE에서는 두말할라고 난리가 날것 같고, PVP에서도 연멜 뺄것 같은데? 그죠? pvp 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용도가 pve 느낌 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비율이면 이 정도 증가면 pvp에서도 개 씹어 먹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그리고 관통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관통 90폴러 인마 전체 관통기 있잖아 그냥 다 죽어 이거 쓰면 그래 팬메이드로 결론이 났어 이미 그래요 이거는 좀아 만약에 이렇게 아 모든 컨텐츠 적용이 아니라 pvp 제외 발동이라면 제, pvp 제외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이지 자 다음 거 볼게요 재미를 한번 봅시다 아 이거, 먹고, 이거 누구 거고 에이크 피르니르의 뿔조각 서브에서 발동되고 이거 마수전에서도 된다 이말 아니야 자, 영웅이 스킬을 사용할 때 아군에게 디버프 한 개를 제거한 후 아군 주변에 방어막을 만들어 1회전에 20%의 피해를 입힙니다 방어막은 공격시 기본 통계에서만 피해를 입힙니다 음? 오케이. 어, 동맹군이 시작되면 동맹군의 복구 HP를 방패에 남은 HP와 동일하게 만듭니다 동맹군이 시작되면 어, 번역이 진짜 뭐 같아가지고 뭔소린지 모르겠네 악마 야수 전투에서 방패 효과를 적용하면 아군에게 추가적 효과를 적용하게 3회 전 동안 모든 체력 5%씩 증가한다. 야, 이건 누구야 이게? 비델리야 이게 지금? 비델리? 아, 비델리. 아 비델리. 고. 여열 쉴드의 마수전 생명력 15% 증가라는 말이라고. 악마 야수 전투력이 마수전인가 보다. 자, 비델리가 아, 이 말이네. 비델리가 파파파스 킬을 쓰기만 해도 아군 디버프 하나씩 제거되고 아군에게 보호막 씌워진다 이거지. 근데 그 보호막이 아, 기본 공격만 들어오는 거니까 여열 보막 호 같은 그 보막을 호 씌운다. 너무 좋은데, 이거. 말이 안 되는데? 카킹 보, 저, 카킹 보다 더 좋아지지 않으 그냥 버버버버 쓰기만 해도 보막 호 친다고? 말도 안 돼, 씨. 저기 사실이면 진짜 난리 난다. 안 그래도 비델리 좋은데 원 진짜 난리 난다. 예,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. 그냥 재미로만 봅시다. 팬메이드인 것 같은데. 그 다음 거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런네 서브 도대가.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이럴 리 없을 것 같아 자 계속해서 볼게요 긴눈 가갑의 우주 망치 요거는 이제 다 기대온이네 어, 패스 다이언 것 같고 어 적의 차례에 영웅이 데미지를 입힐 경우 적군 턴에 아군에게 데미지를 입힐 경우 아군의 회복률을 10% 증가시켜 최대 70%까지 상승시킵니다 회복률 상승 어 그런 다음 스탠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세, 자세가 활성화 그런 다음 자세가 활성된 상태에서 아군이 공격받을 때 최종 피해량을 25% 더 감소시키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아 영웅은 감소된 피해의 40%를 차지합니다 깎아내린 데미지의 40% 차지한다고? 그래서 그걸 때린, 때린다는 얘기인가? 신박하긴 하다. 최종 피해량 25% 감소면 엄청날 걸 이게? 아, 타르미엘 자세기를 저기다 더 넣은 거야? 음, <웃음> 진짜 <웃음> 겁나 단단해지겠네. 이게 사실이면? 예, 조금 슬슬 이제 신빙성들이 여러분들 그죠? 좀 떨어지긴 하네. 재밌긴 하네요. 재밌긴 어, 하다요. 재밌긴 하다. 자, 이 마지막 볼게요. 아, 빛나는 유니 쿠르살 발크 누트 저기 교대하는 누구 거야? 누구 겁니까, 이거? 일단 누구 거. 패멀, 패멀 거 보자. 아, 저기 교대하는 동안 같은 아군에게 3회 이상 피해를 입히면 모든 적에게서 버프를 제거하고 2회 두턴 동안 30%의 피해를 줍니다. 또한 아군은 또한 아군은 영웅의 얼티밋 무브 게이지가 그군 게이지가 채워지면 모든 스킬 비활성화 효과에 면역됩니다 모든 스킬 비활성화 효과? 아 공불 그런 건가? 공불 면역이라는 건가? 뭔 면역이야 이게? 아 차단? 차단 면역이 된다? 아 신박하긴 하네 차단 면역이라니 짱이 나는 차단이 면역될 수 있다 잘 봤습니다 예. 아군은 제가 봤을 때는 팬메이드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요럴 수는 있어요. 앞으로 이제 더센 애들 이제 스토리상 좀나올 애들 있잖아. 뭐 누군데 이제 마시랑 버전 애들 뭐 그런 애들 그런 애들 나와가지고 이제 더 치열해졌다. 그때쯤 안멜이랑 비델리나 뭐 이런 패리 이런 애들을 쓸수 있게 하려면 이 정도 급은 돼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재미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음.